아, 그 바지, 바이는데왜 이렇게 <웃음> 무서워지나 죽는 거지. 언제 안 죽겠냐 했나. 정... 응, 언정도 惊得洗 s 我我 음~ 노랑이 다칩니다. 야~ 1층입니다 내려갑니다. 다 아하아아 왜? 누구데? 여무어디있 또? 네. 왜? 지 아, 개잖아 아니 팍! 왜? 아니, 아. 아니 왜? 여자친구왜왜팍에 자고 있는데? 여자친구는 왜? 여자친구는 잔다 소리도 안했잖아 아뭐내 아니, 집에 여자친구 들어온게 뭐가 잘못대 씨대 씨대 씨 아. 아이고 야, 왜 자수, 너, 하고 이렇게 하면 자수 막아다거나아마한테얘기다하고이렇고 친구하고 된거하고이렇고 하고 넣고 있어 어. 아이고 뭐 잘못됐나? 잘됐다고 왜? 잘돼아잘 아! 됐나? 아휴 괜찮아왜뭐 왜? 여자친구 뭐, 만들어놔 왜 만들었잖아 잡고 있잖아 여자친구 만들어 여자친구 만들어아아 진정해봐라 아,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? 여자친구를 만들어 잘못된 거야? 집에 와 잘못된 거야? 여자친구를 만들어 갖고 만드는 건 당연한데 어제부터 있었다고 옆에 와고 지금 집에 와고고 타고 자고 있는 누구 같이 누구가 있는데 여기 은혜 두 집이고 엄마 집이지 엄마한테 집이 누군데? 저 허락 안 하고 데고아마가 가고 집에 누워 있데저 집에 오나? 여자친구랑 그럴 거면 여자친구 집에서 나가라 시키야! 아니아 아니 엄마 그러면은